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자동차 리프트 통행로를 걷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탑승 중 교통제의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07-55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의원의 판단 자동차 리프트 통행로가 리프트라는 기계장치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반드시 필요한 부속장치라고 할지라도 교통기관인 리프트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통행로는 교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행로를 교통기관이라고 보지 않는 이상 비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할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 판결은 탑승을 하면 승자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상태가 아니라 교통기관의 이동에 따라 함께 이동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본건에서 자동차 리프트 통행료를 걷는 것은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평일 기타 교통제 사망 보험금이 아닌 평일 일반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